그 미호 씨 들어가도 될까? 들어와요. 납치범인지 뭔지가 말한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한번 나가보려고. 하하, 요르르 걱정으로 한숨도 못 잤지. 당신은 집에서 기다릴래? 위험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무리하면 나도 갈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딸 일인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 흠음이 자식은 우리 이런 곳에 불러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음. 하... 편지에도 이 건물 주변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여기 주변거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미호씨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아보고 오자고 내가 오른쪽에 갈 테니까 당신이 왼쪽으로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하, 하. 후, 하하. 여기서 만나자고 한게 맞을까? 이쪽엔 딱히 이상한 게 없었어 당신 쪽은? 마찬가지예요 납치범 녀석 대체 여기서 뭘 어쩌자는 거야? 응? 하... 또 취직에 실패했네? 어머니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 드리지? 하아... 응? 음? 노래 되게 잘 부르잖아? 구경이 나오고 할까? 어? 뭐야? 우는 소리? 어, 저 여자가 우는 소리였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서럽게 오는거지 음, 음, 저..저..저기요 네? 무슨 일이 있으셨던건지 모르겠지만 자여기 이게 필요하실것 같아서요 아.. 감사합니다 어, 에, 저기 손수건 아안 돌려주셔도 돼요 어, 아니에요 꼭 돌려드릴게요 명함이나 연락처 알수 있을까요? 꼭 그때가 생각나네 여민씨와의 첫 만남도 이런 거리였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아 아, 그쪽 분들이신가봐요? 어 네? 어? 아 어떤 사람이 이 쪽지를 전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아 <웃음> 그럼 전 이만 응? 음? 어? 쪽지? 뭐라고 적혀있어? 납치범이 무슨 쪽지야? 그런 것 같아요 어, 다음 장소가 적혀 있어요 장소가 이 빌라 건물 앞이라고 쪽지에 적혀 있었어요 그.. 음? 그, 그 그래? 내일이면 어머니를 따라 지방으로 이사 가는데 이걸 어떻게 말한담? 오늘 봤던 영어도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아니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여면 씨는 나를 그냥 친구라고 생각할 텐데. 어 미호 씨? 그냥 사기자고 말해버릴까? 사기자고 말하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을 명분도 생기고 음. 여면 씨랑도. 음. 음 저기 미호 씨 아,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아 아니요. 오. 그냥 오늘 봤던 영화 재밌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매일 혼자서 영화 보러 다녔는데 요즘은 미호 씨랑 나랑 영화도 자주 보고 밥도 먹어주고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 거 있죠? 저도 그래요 아, 여기 미호씨 집이죠? 다 왔네요 이만 들어가 보세요 역시 그만두자 이 정도 관계일 때 멈추는 게여멘씨한테 좋은 거야 <웃음> 여멘씨 네?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음, 뭐..뭐예요? 뭐, 그 끝내는 듯한 말투는? <웃음> 사실은 저내 지방으로 이사가게 됐거든요 어..어.. 어... 이, 이, 이, 사요 갑작스럽게 결정된 거라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말씀드리게 됐네요 종종 연락할게요 이만 가볼게요 그냥 스쳐가는 좋은 인연이었다고 생각하자 말안 하길 잘했어 저, 저기 응? 미호 씨! 여맨 씨? 하... 미호씨 나랑 나랑 사귀십시다! 사귀어 주세요! 어, 네? 사실 미호씨랑 여기저기 친구처럼 놀러 다녔던 그 시간 동안 미호씨라는 사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미호씨랑 서로 더 깊은 인원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아. 이렇게 갑자기 멋없게 고백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미호씨가 지방으로 갑자기 떠나신다고 하셔서 그게... 좋아요 네좋다고요 네? 나도 여민씨 좋아요 우리 사귀요 저...저...저...저...정말요? 저, 저,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입니다 모르기 없게요 <웃음> 그러고 보니 미호씨랑 처음 고백했던 장소가 이런 빌라 앞이었지? 이런 곳에서 여민씨가 나한테 고백했었지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응. 음. 여기 벽에 쪽지가 붙어있는데? 어 마지막 장소 일단, 얼른, 이동하자고. 어? 응? 당신이 나한테 프로포즈했던 장소랑 비슷한 곳이죠? 어, 어, 그러게? 아까부터 우연인지 아닌지 옛날 기억이랑 비슷한 장소를 지나온 느낌이에요. 어! 잠깐만! 저기 요루루 아니야? 어? 요, 루야 어? 요루야! 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아, 그동안 어디 있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어, 엄마 나 괜찮아. 납치 밤의간식가 허술해질 때를 노려서 도망쳐 나왔어. 잘했어. 잘했어, 우리 딸. 아무 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음, 걱정시켜서 미안해. 오, 어, 어, 엄마, 아빠! 어, 어, 리아?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웃음> 어, 어, 엄마, 요루루가 공준 전화로 연락을 주더라고. 마, 마, 맞지? 어, 어! 어! 어! 아! 마! 맞아! 그랬었어! 아이 요루는 제가 데리고 먼저 집에 가 있을게요! 엄마, 아빠는 천천히 오세요! 빨리 와! 어? 그래! 응? 음? 같이 가면 되는 걸뭘 먼저 가고... 왜 먼저 가버렸네? 아, 우리도 얼른 돌아가요. 요루루가 무사해서 진짜 다행이네요. 응? 음? 안 가고... 뭐예요? 여맨씨? 우리 우리 있잖아 다시 합치지 않을래? 어. 우리 떨어져 지내는 6년 동안 난 당신을 당신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어 여멘씨 여멘씨 여멘씨 죠아 여멘씨 맞네어어어하하하하하영씨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응? 어, 저번에 저한테 청혼하셔놓고 연락 안 돼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청혼? 어.. 어.. 그니까 미호 씨.. 그..그..그겠잖아? 아, 이 여자는 누구예요? 먼저 가볼게요 천천히 이야기들 나누세요 어.. 어.. 어.. 여매 씨, 여매 씨. 저기 죄송하지만 그때 말씀드린 거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영 씨. 네? 하영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분명 하영 씨에게 어울리는 인연이 나타날 거예요. 그 그럼. 응? <목소리> 뭐야?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청혼한 걸 없던 일로 하겠다고? 감히 나 이하영을 차? 두고 봐. 다시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 발밑에서 싹싹 빌게 만들어줄 테니. <목소리> <목소리>